안녕하세요. 날씨가 진짜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11도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1도라고 하던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샤시 틈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존의 날씨하고는 차원이 다르던데 얼마 전에 제가 튼튼히 하고 그리고 풍집한 요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 끼우 보고 옆으로도 끼우고 또 붙이고 막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 제품 진짜 효과 있어요? 그냥 붙이는 방법 소개하시던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어, 저는 이렇게 붙이면 따뜻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더더 더, 더 확실한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입증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생각을 했어요 막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틈틈이 하고 요 풍지판을 떼고 샤시 사이에 바람이 도이 집 샤시가 한 18년 됐거든요 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거기다가 얇은 휴지를 대는 거예요 요 휴지를 대면 얘가 그 바람에 이렇게 펄럭펄럭일 거 아니에요 그것과 틈틈이 하고 품집판을 시공한 후에 요 휴지를 댔을 때 얘가 얼마만큼 날리는지를 보여드리면 좀더 확실하게 제가 손으로 요렇게 대고 제 촉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느끼는 바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는 없으니까, 이 휴지로 여러분들께 튼튼히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풍지판의 효과가 어떤지를 보여드리면 좀 더, 아,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 휴지를 들고 한번 시공이 되어 있는 저희 집 전실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실을 가느냐? 저희 전실이 진짜 추워요. 이런 실내에도 시공을 했고 바깥에 뭐 베란다 다 시공을 했지만 가장 가장 바람이 많이 들어왔었고 요 틈틈이하고 풍집한 시공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단열이 되고 있구나 느껴지는 곳이 바로 전실이기 때문이에요. 전실로 나왔습니다. 추워요. 너무 추워서 외투도 입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요거 화면을 돌리면 바람이 지금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손을 넣으면 바람이 확실히 적어요. 근데 얘를 지금 제가 뜯어내면 요게 안 뜯어지네. 어떡하지? 아 칼을 가져올게요여기틈틈이 붙어있는 스티커가 왜 48시간 이상 되면 점점 더 강력해지는 스티커라고 했잖아요. 손으로는 안 떨어져서 제가 지금 헤라를 가지고 왔는데 어휴, 진짜 잘안 떨어져요. 어휴, 이러다... 빡아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후. 어후. 헤이 이건 못쓰게 됐다 이거는 못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뜯고 있습니다. 아 아깝지만, 이 풍지판. 아깝지만, 이 틈틈이 떼어냈고요. 떼어냈어서, 여기 안에 지금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냐면, 펄럭, 펄럭, 펄럭 보이실 거예요. 이게 창문 끝쪽으로 가면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계속 펄럭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진짜 펄럭임이 달라요. 이번에는 요 풍지판 없는 샤시, 요 구멍 특히 요 구멍으로 벌레들 엄청 들어오죠? 요 사이로도 엄청 들어오고 근데 여기 휴지를 대면 벌써 될 때부터 얘가 바람이 날려요. 아예 앞으로 가지를 안을 여기 특히 이쪽 바람 쪽 보면 엄청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는데 위에 풍지판을 붙인 곳을 보면 여기는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 아예 없어요 구멍 자체를 막아서 근데 지금 샷시 쪽으로 기역자로 꺾인 이 부분이 부직포잖아요. 이 부분이 부직포에서 문 열리고 닫는데도 어려움이 없거든요. 여기 진짜 붙인 게 훨씬 훨씬 조금이 아니라 훨씬 바람이 더이 들어와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완전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시베리아 벌판. 어. 이게 이게 떼어낸 이게 떼어낸 틈틈인데 자 보세요. 여기 한 겹, 두 겹, 요렇게 두 겹이고 테이프는 요렇게 떼로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붙이면 붙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 특수 테이프 때문에 정말 아까 뗄때 손으로는 도저히 안 떨어져서 저도 도구를 이용을 해서 뗐잖아요 그처럼 딱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여기 고무 연질막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또 이렇게 휘어요. 보시면 되게 쉽게 이렇게 앞으로도 휘고 가만히 안으로 다 휘어요. 다 휘다 보니까 문 열고 닫을 때도 별 걱정이 없고 요 고무 연질막보다 보시면 모가 더 길어요. 길어서 바람을 훨씬 더잘 막아주고 앞에도 그러니까 아래도 막아주고 뒤나 앞에도 막아주니까 이게 삼중으로 바람이 막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겨울이라 춥다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설치를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하시면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설명서 위주로 그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어 이게 그냥 설명서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나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제품 좋은데 정말 잘 써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하나를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 아까워서 다시 붙이려고요 다시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자 이렇게 다시 좋습니다. 조금 접착력이 처음보다는 약해졌겠지만 저도 이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붙였어요 어, 틈틈이 시공 정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내가 써도 되는 건지 손쉽게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첫번째 영상 설명 영상을 드렸고 두번째 영상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작게나마 휴지 떨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입증이 되었죠 확실히 휴지 그 떨림이 다르고 다 저도 이렇게 손을 살짝 대었다 떼보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진짜 진짜 손 시려워요 올겨울 어마어마하게 춥다고 하니까요 저 지금 보이시나 느낌 나오는데 오 오늘 겨울 너무너무 춥다고 하니까 더 추운 1월, 2월 남았잖아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